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나도 이런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정말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음, 하나님의, 음, 무엇을 설명해 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준 이삭을 더 사랑하나 그것에 대한 테스트 그것에 대한 시험 여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시험이에요 신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보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때이 시험이 히브리 언어로 나사예요. 그래서 뜻은 어, 증명하다, 어, 입증하다 어, 또는 확인시키다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은 입증시키시려고, 증명하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어, 무엇을 입증하고 증명코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냐. 어,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하나 보자 어, 또는 예,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이 에, 아닙니다 어, 입증이라는 것, 증명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에, 가, 갖고 있는 내용을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펼쳐 보여 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그림으로 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인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게 에, 누구의 순종인지 도대체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에, 에, 우리에게 에, 알려주시는 것인지 에, 이렇게 에, 본문은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1절을 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 창세기 22장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그 단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 "보소서, 보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보소서, 보십시오", 누구를 "나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에,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 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시험이 시작되면서 이삭 번제 사건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첫 대답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음, 어딘가 조금 그 생각나는 앞부분에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조금 대조되는 반응으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음, 목사가 얘기해라. <웃음> 자 창세기 3장 7절로 가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절에 보면 그, 그날 바람이 불 때, <웃음> 그러면 이제 보통 이해할 때, 아, 이렇게 선을 한 저녁 시간에 에, 라는 것을 에, 생각하는데요. 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어, 이때 에, 그 범죄한 음,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동산 사이에 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반응하죠. 무슨 사건을 두고 이삭 번죄 사건을 두고 어, 이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깨져버린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 잡힌 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구원사적 그림을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삭번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예표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순종이었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그걸 믿음으로 갖고 구원 받는 것이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정에 가보면 16절에 이렇게 증언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일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면서 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도 같은 믿음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여겨졌느니라 무엇이요 그에게 의로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실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을 갖고 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에서 그림으로 예표하고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죠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행위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예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은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겪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으면 그림으로 안 나타나지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겠죠. 이 설명을 위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걸 드러내라. 입증하라. 증명하라. 그래서 시작 자체가 시험으로 입증하도록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담 아래에 속했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숨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믿음이 내용으로 실제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보여주고 싶은 내용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인지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완전하게 허락되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라는 게 유혹하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입증시키려고 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 순종을 요구받았죠 어, 드리라 자이 순종을 요구받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 대한 이삭을 칼로 정말 내리쳤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죽였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입증한 결과가 아,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순종한 것에 대한 입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16절 창세기 22장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았고 그 순종을 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느냐.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조건적이었다가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약속했던 복 자체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미 그복 자체가 주어진 것으로 이미 준 것으로 되어버려요 우리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시킬 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죠. 조건적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 될 거다.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어 그리고 어그 가나안 땅으로 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것이 되어지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복 자체가 돼 복이 주어져요. 그러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주잖아요. 아예 그냥. 복이 들어와 버리고 복 자체가 되어 버리고 복이 되죠. 이제는 조건이 없어져요. 무조건입니다. 뭘 통해서? 예, 이삭 번제라는 이 순종의 입증을 통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발생하죠. 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행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포커스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기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순종이라는 것이 이 안에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속에서 입증을 통해서만 복이 조건에서 무조건으로 되어버리고 약속이 성취로 되어지는가 여기에 왜 순종이 걸려 있는가 예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고스란히 첫사람 아담에게서 있었던 일에 대한 회복의 장면들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우리 아니 8절부터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기에 아직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너가 임으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같이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예, 안 먹으면 조건부적 생명이죠.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조건부적 생명이잖아요. 이 조건부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지적을 받냐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 없으니까 죄 없죠 당연히 지금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설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로 시작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라고가 아니에요. 이 상태, 조건부적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해요. 원의라 그럽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결여됐죠? 순종이 결여됐잖아요. 선악으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라는 법이 요구되죠 순종이 있어야만 되죠 이게 원이라고요이 원의의 모습 속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원의 말하자면 순종 모르는 낙원 법 없는 천국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가면 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 이게 구원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을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거죠. 순종이 채워진 거예요. 법이 성취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100% 율법을 다 지킨 은혜, 율법을 지키고 받은 은혜입니다. 누가 지켰어요? 예,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순종이 빠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항복되어진 나라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할게요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할게요 그런 조건부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원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 은혜에 사로, 사로잡혀서 목 놓아 울게 된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자원하여 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초점을 자꾸만 아브라함이 개인에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역사 이래 성경에 아브라함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놔라 자식 죽여라라는 사건은요 아브라함 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아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키웠는데 어느 날내 믿음과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자식 에, 데리고 와 죽여라. 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때 칼로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믿음도 못 돼요. 그럴 만한 여러분 안에서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가져야 할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어, 네오나드 다빈치가 음,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공개하기 전에 가장 친한 자신의 화가 친구한테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근데그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그림 속에서 표현된 그저 잔, 그 성배가 너무나 표현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음향 각도라든지 너무나 탁월하다. 그 소리를 듣고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바로 성배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 너무나 귀하죠. 어떻게 그 백세에 난 아들, 이 아들 하나를 이렇게 그 약속의 성취로 받은 이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저렇게 와, 저게 믿음이지. 여러분, 이게 사실 내용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잔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그 이삭,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여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였죠. 그를 철저히 외면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워버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내놓는 자리에 내놓으셨죠. 찌른 자는 로마 군병이고 그들을 고소하고 법정에 세운 이들은 로마 군병이지 유대인이지만 정말로 그 권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게 우리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아들을 반드시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영 단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가 재현될 일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진 것이 중요한 거죠.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지금 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해 이 나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시 없어서 똑같죠. 보시 없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이 순종의 모습, 아브람이 나갔던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 저와 여러분의 억지로 짜낸 순종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옵소서 하신 예수님만 보십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태양도 보지 못했던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그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순종, 그 순종으로 어 우리를 순종한 자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그 안에서 그 순종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낸 아브라함이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낯을 피하였던 그 문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이 갈보리 사건을 통하여서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가시는구나. 그 예수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수 있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을 가보세요. 여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근거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약속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삭 너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명령, 규례, 법도 그리고 계명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만 해도 순종 안한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로말미암아 이삭 너는 그 혜택을 지금 받는다 그러죠. 이 설명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걸까요. 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가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여 내는 것이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는 라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신약의 교회인 우리도 이 예수님의 순종의 혜택을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로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5장을 가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그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원의의였었잖아요 죄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순종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법도 질서도 순종도 없다고 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법이나 질서는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배워 가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에, 내용과 성격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백성 다워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을 때 원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받았죠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한 사람의 순종이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번제 사건에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아 그래 우리도 그럼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사건의 순종을 보면서 그래 나도 순종해야 그러면 성경이 대표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22장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자가 아니라 이한 사람의 불순종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누가 순종했냐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가진 자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순종의 인생으로 구원받았고 순종이 묻어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하며 당연하죠 율법이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어, 원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 이게 율법이죠 행위언약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더하게 하려고.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담이 불순종했지, 제가 불순종. 아, 그래?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함께 그리고 내가 아담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라는 것을 자범죄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게 해주셨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답이 없다. 정답을 가르쳐 줘도 이름 안 쓰고 나온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빵점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그러니까 조건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는 영생. 순종이 채워진 그 순종이라는 것이 나의 짜내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원하며 자발하며 항복되어지며 감격하며 원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져 나와지는 순종 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의 항복이 토에 나와지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서 나와지는 순종의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22장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없어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의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하늘성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복된 곳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완성된 극치의 하나님 나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없죠 그렇게 안 보여요 이제 생명나무로만 있습니다 조건부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순종이 채워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을 더해서 내 뜻을 채우려고 하는 이거짓땜들이 깎이고 깎이고 다 깎여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되어져서 녹아져서 그러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된 몸을 가지고 여전히 내 욕심을 못 버리는 자이지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들어가면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내 욕심이 놓아지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놓아버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선 내가 규정하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순종 안에서 온전한 자로 배워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급스러운 거룩함이죠 계속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성도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로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느라.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복된 것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말씀을 지킨 자가 누리는 거다라고 조건적으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고는 이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복됨을 못 누린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누가, 인생 중에 어느 누구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무엇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보리 사건을 일으켜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사시는 겁니다. 사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온나이다이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악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생겨난 일이 뭐냐 우리 안에 확고부등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게 되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 또다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 내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신자만이 성도만이 같은 역사선상에서 걸어가면서 전혀 다른 발걸음을 뛰어내며 다른 인생을 보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만이 그 예수가 나에게 해놓으신 그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비로소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목회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여기에 회개가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를 보이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 내는 인생으로 그 걸음을 옮기는 거죠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서 보시없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도 보시없어서 보소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죄가 가로막고 두려움이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한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 안에 보시옵소서 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소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듯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인생입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 우리를 에, 받지 못할 모든 제약된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내가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순종 안에서 우리를 다 받으실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순종 예수님도 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묻어만 가면 되는구나 음, 네, 그래도 천국 가요 이걸 진짜 믿으면 네,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내 안에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순종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이 묻어나는 것이 기뻐질 겁니다 복된 자로 복이 된 자로 복이 될지가 라 아니라 이미 조건이 무조건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 도 말며마 영생을 사는 자로 복이 된 자로 여러분이 자원하며 자발하며 인격적으로 항복된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원하는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지는 그래서 구원을 증명해내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름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시가 신약의 교회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구약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개시로 받고 그것을 보여 내는 역사의 한 구원의 역사의 예표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준그 믿음도 같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실제로 갖게 된 믿음일 터인데 나는 이삶 속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 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할게 없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학교 생활, 나의 가정에서의 주부 생활, 나의 남은 이삶 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그 순종을 보여내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처럼 보여내는 삶으로 몸부림치고 있나.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더 정직한 신앙생활, 바른 예배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원부터영원까지단 침상킬 그 순간조차도 한 번도 분리되거나 외면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외면되실 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순종을 통하여 경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알고 만나고 이것이 또한 저희 안에 실제로 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어줘야 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앞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내 생을 마감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순종 안에서 순종을 배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저희의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참다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완성된 그 나라 순종이 채워진 죄 없는 상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의 은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